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죠? 속으로 생각해도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 있는데, 아, 진짜로 나왔어요. 그 5년 전에는 거의 영어 잘 못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예, 수업도 하고 그래요. 예.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 불림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믿으세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거? 네. 여러분들은 언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형이라 그러면 진짜 형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 박사님, 이런 거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저에게 뭔가 의견을 전달할 때 아, 교수님,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 형, 그게 뭐예요?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소통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말이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이 언어 때문에 더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형이라는 호칭을 좋아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 수업을 주로 해요. 학교에서. 근데 네. 어, 제가 대학원 수업이 사실 사람마다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 편하거든요. 왜편한줄 아세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집중도 잘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걸 잘해요.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네, 집중력도 좋고 또 지적능력도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독서 모임에 와서 강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모임보다도 독서 모임이 훨씬 집중력도 좋고 네, 리액션도 사실 좋고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무래도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마음껏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라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리가 꼭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막 죽은 사람처럼 계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웃음> 자, 그래서 일단 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뭐 영어 다 잘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 아닌가요? 아, 제 처음 예상하고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생각이 잠깐 드는데, 자, 우선 영어 왜 잘하고 싶으세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한번 왜 잘하고 싶으세요? 아, 수, 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아, 독서 모임 맞죠? 여기, 그죠? 네네. 이상하다. 보통 이러지 않았는데.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어차피 대답하는 시간을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너무 안 보이시면 여기 앞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자 가지고 일로 오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그 얻는 소득 중에 제일 큰게 뭐냐면 강연 다니면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니까 사실 강연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강연한 사람을 뭐 길거리에서 지, 뭐 지난주에 강연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우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고 있다 야, 저기, 저기. 지난 주에 그 강연은 그 사람 아니냐? 아우 쳐 보지 마 보지 마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벽을 느끼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이제 형이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빨리 친구가 되자는 뜻이에요. 빨리.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알게 됨으로써 도움이 되는 거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도 저에게 뭔가 도움이 될게 있을 거니까 이런 인맥을 또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해외여행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대요. 그런 욕구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 맨날 가면 은 가이드 만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아, 내가 스스로 막 다니면서 길도 물어보고 주문도 내가 직접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그죠 어, 그리고 영화 보고 싶대요. 자막 없이. 그죠? 그 자막 없이 보면 사실 되게 즐거운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 친구 사귀고 싶다 있고요. 조금 더 발전하면 원서 읽고 싶다, 뭐 고급 정보를 얻고 싶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두 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오늘 강연 주제 뭔지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했죠. 그죠? 아무도 모르시죠? 제 페이스북에만 제가 올려놨는데. 자. 자, 요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뭘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요 글씨가 좀 중요해서 혹시 안 보이면 두 자리 아니, 아직 남았고요. 의자 들고 오셔도 돼요. 자,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혹시 뒤에 보이세요? 아, 저 앞에 말하지 마시고 뒤에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네, 새로 새로 지금 나오게 한 글자. 네, 네,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자 이쪽은 뭐냐면요 사실 돈 쓰는 영어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쓰는 영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돈 버는 영어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네, 쓰는 영어에 사실 집중해 있고요 돈 버는 영어는 솔직히 좀 관심이나 이런 게좀 떨어져요 그리고 솔, 이쪽이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실 인간의 능력은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고수들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많이 하거나 사람 많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이 사람과 대화를 몇번 해보면 알,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어떤 사람. 뭐, 심지어 지적 능력도 알고요. 예, 여러 가지를 눈치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 말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외여행을 갔어요. 자, 여행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나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제가 뭐, 나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네, 영어로 밥을 주문하면서 나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어.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창하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웨이터가, 그 외국인 웨이터나 웨이터가, 우와, 영어 진짜 잘하시는데요. 막 찬사를 보내줘요? 네, 그냥 알아듣고 적고 그냥 가요. 그리고 속으로 이러죠. 발음이 왜 저래? 이러면서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웨이터 앞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막 주문을 하잖아요. 그 옆에서 우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 우와 그래주죠. 그럼 봐나 영어 할줄 알아. 자, 근데 돈은 안 돼요. 나는 마음껏 돈쓸줄 알아. 그냥 그거예요. 사실 이쪽의 영어에 좀 초점을 맞추면 내 삶과 인생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돈 쓰는 영어 대돈 버는 영어. 좀, 사실 저는 물, 해외에서 오래 살면 좀 얻을 수 있는 소득 중에 하나가 물욕이 사실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물질이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직결되는 문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욕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돈을 밝히진 않아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자, 근데 제가 왜이 제목을 이렇게 졌는지, 처음 정해본 제목이거든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쪽 영어가 경쟁력 있는 영어죠. 그죠? PT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든지, 해외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 있는 영어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경쟁력 있는 영어 하면 말이 되게 무겁죠? 그죠? 뭐 그게 뭐야? 그리고 왠지 잡히기도 힘들고요. 근데 돈 버는 영어라 그러면 일단 이해가 쏙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그 뭐지 이름을 척, 썼고요 또 하나는 자 제가 퀴즈처, 어이구, 퀴즈처럼 퀴즈처럼 어, 미안 미안 <웃음> 퀴즈처럼 하나 내드려 볼게요 자돈 쓰는 영어가 어려울까요 돈 버는 영어가 더 공부하기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이 마, 마스크를 쓰니, 쓰고 계시니까 또 더 어둡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나마 여러분들 그저 대답은 안 해줘도 분명 입으로 미소를 띄, 머금고 지금 계실 텐데 제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자 아무튼 어떤 게더 공부하기 쉬울까요? 돈 버는 영어가 더 쉬울까요? 역시 아 쓰는 영어가 더 쉬울까요? 자 원래 반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꺼냈겠죠. 네, 반전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쉽다는 뜻이에요? 네, 돈 버는 영어가 더 쉬워요. 자 그러면 네, 더 왠지 희망 찾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어느 쪽 영어가 사실 더 재미있을까요? 예. 네, 쓰는 영어가 더 처음에는 마음 편한데요. 사실은 돈 버는 영어가 훨씬 재미있어요 그것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시간 조절을 잘 해볼게요.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자 일단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박노자 교수 죄송해요. 제가 뭘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잠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듣기, 듣기만 하시면 돼요. <웃음> 그러니까 국경을 그렇게 넘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애 한국사태도 옳지. 예술 투어 중심에서 심 중심으로 사학개혁과 개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똑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그런 역사적인 이 뜻을 실시할 수다네 여기까지. 네. 아, 잠시만요. 아, 제, 제 PC가 아니라서 제가 좀 버벅대는데. 자 얼핏 뭐 클리어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자 이분 한국 발음이에요? 한국 발음 아니죠?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들리셨어요? 네, 알아듣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여, 여쭤볼게요. 자 이분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메시지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도 시민 중심에 아 혈통 중심에서 시민 중심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요. 어! 멋있잖아요. <웃음>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 이방로자에서 이 유명한 분인데 이뭐 정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분의 한국어 실력을 예못 믿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글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써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부모 세대님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뭐라 그럴 거예요? 한 걱정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요, 아까 뭐 혈통 중심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분이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같은이라고 했어요. <웃음> 아, 제가 발음을 명쾌하게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네, 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왜 네, 그래? 그죠 왜 그래? 야이 고쳐 그죠? 그리고 조 같은 그러면 야너 뭐야? 이럴 거예요 특히 PT 발표장에서 저렇게 발음하면 난리 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은 두 가지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그죠? 외국인, 그죠? 아, 외국인,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과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 기준의 차이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자, 영어권 사람들은요, 영어권 원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원어민처럼 얘기하길 바랄까요? 그렇게 원할까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약간 오늘의 결론 같은 건데 지금 이 박로자 교수가 한국어를 해서 돈 엄청 벌거든요. 책 진짜 많이 팔고. 그리고 심지어 는 이분 지금 노르웨이 가 가지고 한국학으로 교수하고 있어요. 예. 네, 돈 많이 벌어요. 우리도 영어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발음이 만약에 영어 발음이 원어민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 문화적인 어떤 원어민적인 요소에서 평가는 다 배제해 줘요. 뭐 매너에서 실수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 좀 틀린 거 가지고 절대 지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영어로 아, 제가 영어로 준비는안 했는데 혈통 중심의 사회가 뭐지? 저도 모르겠네요. 혈통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니네 나라에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라고 만약에 영어로 이 얘기를 외국 원어민한테 하면 외국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건방진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안 하겠죠. 뭐라 그래요? 이 자식 장난 아닌데 이럴 거예요. 우와 진짜 똑똑한데 이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 아닌데 영어의 메시지가 이러면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엘리트예요. 그 사회에서는 무조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어민처럼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꽉 잡혀가지고 사는 거고요. 사실 발음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발음이? 그죠? 월, 오, 학생 똑똑, 아, 학생, 아, 학생이 있었네요. 가끔 써먹으면 되겠네요. 진짜 똑똑하네요. 맞아요.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쾌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박노자 교수가 한국말 한 거는 명쾌하게 알아들어요. 즉, 발음이 먼저냐, 의미가 먼저냐고 얘기했을 때 무의미예요. 발음은 의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영어 발음이 우리나라에선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발음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들을 들을, 메시지를 알아들... 아, 죄송해요. 못한다는 가정을 제가 해버려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 뭘로 해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냐, 그리고 얼마나 발음이 좋냐로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 사람이 미국식 발음을 하고 있는지, 동남아식 발음을 하고 있는지, 콩글리시로 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일단 어때요? 그렇죠. 식당에서 멋있게 밥 주문하면 우와 박수치는 것처럼 똑같이 영어 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에요. 자, 우리도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 책한번 써보는 날이 진짜 올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 성적이 높으면 영어 잘해요? 그거 아니라는 건 정도는 아시죠? 그죠? 그리고 영어를,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긴 한데, 영어 막 토익 만점, 수능 1등급 친구들이 외국에 가서 활동하면서 돌아와요.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돌아오느냐 면 90% 이상은 언어 능력에 영어를 못해서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높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자 OECD에서 자 글씨 안 보이지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모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해서 그걸 측정하는 그 도구인데 일단 기본적인 소통이 되거나 간단한 걸다 이해하면 레벨 1이에요. 그냥 레벨 1.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글자가 지금 뭐냐면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거나 그러면 레벨 3이고요. 반어법 있죠? 반어법. 그죠? 잘한다는 잘한다죠. 근데 잘한다 했는데 진짜 잘한다로 알아들으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죠 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야너 영어 잘하니? 그런데 막 영어를 했어요. 잘한다 그러면 뭐예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반어법 정도는 알아들어야 레벨 3이 이상이 되는 거고 문맥을 보고 논지를 다 파악하면 레벨 5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발음이나 말 빠르기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들어가냐면 그냥 그 언어의 깊이 있는 이해로만 그냥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핵심은 그냥 깊이 있는 이해예요. 그걸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아, 아, 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돈 버는 영어와 돈 쓰는 영어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결국 뭐 위로 갈수록 돈 버는 영어가 되겠죠? 자, 우리는, 미국 영어가 진짜 영어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생각은 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미국 영어가 자 예를 들면 제가 호주에서 5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호주에 살 당시에 호주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네이티브인데 한국 가면 자기 보고 영어 발음 이상하다 그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뭐 뭐 호주 뭐 솔직히 그 해외, 아 호주에서 시골에 가면 진짜 그 day mate라는 영어를, g 라 i n 이 m t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도시 지역은 그냥 미국 영어랑 거의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오히려 영국 영어보다 미국 영어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호주 선생이 님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은 이상하다고. 그때가 이제 2000년 초반이었는데 미국 선생이 돈을 더 많이 받더래요. 걔보다 내가 학벌도 좋고 훨씬 잘 결해치는데. 이유를 따져봤더니 학생들 평가에 그게 나오더래요. 발음이 이상하다.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근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옛날엔 우리는 영화 보면 다 미국 영화, 그죠? 무슨 사람 만나면 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섞이니까 이제 좀 그게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영어가 진짜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이표 보여드렸잖아요 OECD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영어 쓰는 나라 몇 나라 있잖아요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 나라 중에 자,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미국이에요 답이 뻔하니까 질문을 드렸지 않을까 <웃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좀 독서 모임 갔네요. 네, 아무튼 연우 독서 모임과 다르다는 건 지금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못 해요. 얼마나 못 하느냐면요, 미국 사람 중에 40%만 영어로 토론을 할수 있어요. 네, 미국 자이 기준은 누구냐면 성인이에요. 성인 학생 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 60%는요 영어로 토론을 못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더재밌는건 미국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원어민 강사 중에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강사들 중에요. 자국에서 영어를 못해 가지고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못해 가지고 취업이 안 돼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 와 가지고 "헬메이트" 한마디 하면 "오, 영어 원어민이다." 이러면서 막 와준대요. 뭐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제 좀 덜하겠지만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영어는 표준 영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영어를 해야 되냐면 호주 사람도 알아듣고 영국 사람도 알아듣고 동남아 사람도 알아듣고 홍콩 사람들과도 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무래도 제일 우리한테 경쟁력 있는 언어,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영어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이제 수, 그 대학 교수를 한 적도 있는데 미국 학생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1학년 때는요 와서 미국 영어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발표할 때 미국식 영어로 발음을 하면요 학생들이 지적을 해요. 너 어디서 로컬 영어 쓰냐고 지금 어디서 지방 영어 쓰고 있냐고 똑바로 발음하라고 왜 인터넷 하면 알아듣는데 인터넷 하냐고 너는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미국의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발표할 때 미국 영어 안 써요. 왜? 교양 없는 영어거든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박또박 발음해 줘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영국이나 호주, 유럽 애들이 쓰는 영어가 더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말해봤자 미국인이 뭐라고 느끼냐면 그냥 얘는 미국애네라고 생각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 영어를 쓰면 우와! 해주는 박수 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영어는 이제 글로벌 영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볼 수 있고 왜냐면 영어에는 표준어가 없잖아요. 나라의 언어는 표준어라는 게 있죠. 그죠근데 영어는 어차피 한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영어는 뭐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가 제일 좋은 영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미드나 이런 데서 쓰는 영어 있잖아요. 그냥 지방 영어예요.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그 사투리에 목숨 걸고 막 공부를 그동안 해왔던 거죠. 자, 원어민처럼 될, 수, 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자, 글로벌 영어와 이제 지역 영어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죄송해요. 미리 사과 말씀드리는데 독서 모임, 연느 독서 모임인 줄 알고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실수였는데 아무튼 자, 그래도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그거 아시죠? 제가 웃기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편마 <웃음>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웃어주시길래. 자, 아무튼, 자 글로벌 영어의 특징은 <웃음> 말이 중요할까요? 글이 더 중요할까요? 말이 중요할까요? 글이 더 중요할까요? 자, <웃음> 자 이제 물론 말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어, 지역 영어는 바로 눈앞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국제 영어는 예, 네, distance 그러니까 거리, 먼 거리가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예, 네, 의견 교환이나 이런 정보 교환을 할 때는 글을 많이 쓰잖아요. 책이나 이메일이나 뭐 텍스트, 뭐 메신저를 쓰잖아요. 그래서 글의 비중이 더 높아져요. 글로벌 영어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글이 쉬워요, 말이 쉬워요. 일단 아, 말이 쉬워요? 아, 뭐 의외인데? 글이 더 쉬워요, 여러분. 말 진짜 어려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글로벌 영어는 말이 또박또박 해요. 그죠? 근데 지역 영어는 말이 또박또박 천천히 하면 어때요? 짜증내죠. 그죠? 짜증내죠. 빨리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해볼게요. 뭐, 이제 지역 영어의 특징. 자, 여기 학생 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자, 알아듣는지 보세요. 자, I like you. 했어요. I like you. 여기까지 알아듣죠? 그죠? I like you. So, I can go wherever g o 이렇게 말해요. 자, 좀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더 빨리 말하긴 했지만, I can go wherever g o 알아듣죠? 혹시 영어 할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저 어차피 계셔도 손안들 거지만. 자. <웃음> I can go wherever you go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너 좋아해. 그래서 나너 어디 가든 내가 따라갈 거야. 막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I can go wherever you go라고 절대 말안 해요. 원어민끼리는 뭐라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아이고 뭔 일야? 뭐 이런 거막말 엄청 빨리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사회에 가서 여러분들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한국말을 쓰는 쓸때막 여러분들 막 빨리 말해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박또박 말하는 게 쉬워요? 빨리 말하는 게 쉬워요? 네, 또박또박 말하는 게 쉬워요. 자,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이 많아지고요. 자, 관용적인 표현이 많아요. 지역 영어는. 그죠? 그리고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글로벌 영어는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언어라는 게 변하려면 그집단의 그 요구사항이 다 철저하게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글로벌 영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유행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지역 영어는 어때요? 뭐 유행 타죠. 새로운 말 계속 만들어지고. 자, 그럼 변하는 영어, 공부할 변하는 언어가 쉬워요? 안 변하는 언어가 쉬워요? 네, 잘 따라 하셨어요. 그러면 돈 버는 영어가 쉬워요? 돈 쓰는 영어가 쉬워요? 네, 돈 버는 영어가 쉬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용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용기가 생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그 지역 영어, 지역 언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예시를 하나 꺼내볼게요. 자, 얼마 전에 그동안 선방했던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막재창고를한대요 그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그 댓글 중에 아시아라 하지 말고 일본이라 해라. 왜일본을 일본이라 말을 못해? 네가 홍길동이냐? 라는 댓글이 이제 있어요. 자, 니가 홍길동이냐? 잘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못 알아 들으신 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못 하냐. 그죠? 그러니까 일본을 왜 일본이라고 못 하냐를 좀 유머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이란, 그, 자, 그걸 느끼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이 진짜 어려운 한국말이에요. 이거 한국 외국인한테 이해시키려면요. 이 단어, 이 문장 하나 이해시키려면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홍길동이란 소설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홍길동이란 이름이 구청 같은 데 가면 예시로 다 써져 있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고 또 그중에 대사 중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할 그 유명한 대사가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야 되고 그게 여기에 적용된다는 일본을 일본이라 말을 못하는 것까지 적용시키는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한국어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이런 거 공부하려고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너 이거 해. 그럼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수 있는 거야. 웬 <웃음> 토끼? 그래요. 진짜로웬 <웃음> 토끼? 그래요. 진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있었던 말이에요. 한국어 막 겨우하는 애가 있는데 막 자기가 급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해.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수 있어. 옆에서 외국 애가 토끼? 그러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한국 애가 그걸 설명을 못해요. 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 나도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어 이게 원어민 언어예요 영어도 이런 게 있어요 외, 외국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뭐야 그러면요 대답 못해요 진짜로요 자 근데 그 대답은 이제 저희는 할수 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자또안 보이지만 <웃음> 거봐요 앞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 안 보이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높아요? 일단? 자, 오른쪽이 높죠? 자, 여러분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오른쪽이 높죠? 오른쪽이 뭐냐면, 대학 교수나 연구원, 뭐, 비즈니스맨, 이런 직종에서의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도.고요. 왼쪽은 뭐냐면, 노동이나 단순 서비스 직업에서의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도예요. 자, 그러면, 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언어의 중요도가 사실 높은 직업은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데 언어의 중요도랑, 대학 교수가 쓰는 언어의 중요도랑 당연히 다를 거예요. 즉, 말을 좀 못해도 육체 노동은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그림이 안 보이긴 하지만, 어떤, 자, 영어로 따진다면, 왼쪽에서 영어가 어려울까요? 오른쪽 영어가 더 어려울까요? 공부하기에. 자, 오늘 굉장히 트리키한 질문. 어, 왜, 갑자기. 여러분들, 어, 갑자기 말이 지금 막혔어요. 헷갈리게 하는, 꼼수가 있는 질문인데, 자,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공부하기에. 네, 맞아요. 왼쪽이 더 어려워요. 오른쪽은요, 글을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말도요, 포멀한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근데 왼쪽은요, 글 거의 안 써요. 그리고 포멀한 표현 개나 줘요, 그냥. 그리고 다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말 어려운 원어민 영어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아, 그,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뭐 대학에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는 해요. 자, 논문도 잘 써요. 그, 어, 말씀드리겠지만, 원어민보다 글은 더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피자 배달은 할 자신이 없어요. 피자 배달 주문을 전화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가 뭐 무슨 페페로니를 얼마나 넣고 무슨 치즈를 넣고 하는 주문을 받고 걔가 설명하는 주소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영어 능력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영어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돈 버는 영어는 또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맞 아, 저 이거 둘다 돈을 벌지만, 그죠? 네. 오른쪽이 좀더 벌겠죠? 왼쪽보다는, 그죠? 그지 않을까요? 예 네. 자, 이제 조금씩 더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자, 결국에 돈 버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 더 쉽다는 거예요. 훨씬. 그리고, 자, 보세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실은 친구, 뭐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 외국인, 저 외국인 친구 혹시 만나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처음에 너무 신나지 않아요? 야, 씨 외국에야. 그런데 심지어 뭐 잘생겼어. 뭐 심지어 예뻐. 그죠? 어, 성격도 너무 좋아. 맨날 막 생글생글 웃고. 이틀가요, 이틀 가요, 네, 이틀. 왜요? 어, 말이 안 통하니까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얘도 처음에는 너 어디 사니 이런 거 물어보다가 야 요즘 야 내가 보기엔 한국 문화가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어때라는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얘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럼 이제 대화가 되게 한정되는 거죠 맨날 배고프니 뭐뭐 뭐 이렇게 그냥 예. 그냥 바디랭귀지만 하면서 하니까 친구가 사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영화 보기 자막 없이 영화 보기요 월고 <웃음>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원어민 애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 없이 영화 본다라는 건 대학 교수도 못 해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어, 저 영어 공부 왜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딴거다 없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막 없이 영화만 보면 돼요. 저는 제일 수준 높은 영어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날은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날은 정말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여기서 그거는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거랑 별개예요. 뭐냐면 자막 없이 영화를 보려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몇십 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 즉, 홍길동이라는 걸 알아듣게 영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나라에서 걔네들이랑 막 싸우고 살고 일하고 별걸 다 해봐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막 없이 영화 보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좀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게 해주는 영어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애들 영어나 아니면 영화 중에도 간혹 또 구별이 돼요. 막 또박또박 해주는 발음들이 있어요. 자, 이쪽이 더 쉽다는 거고 결국 우리는 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느끼는 영어에 대한 감정은 이래요. 일단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멋져 보여요. 그래서 영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지금 필요 없어서 영어를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유학, 이민, 해외 취업 등으로 이제 진짜 영어를 해야 돼요. 뭐, 아니면 심지어 외국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진짜 영어를 해야 돼요. 자, 아, 기, 긴장하지 마. 말할 때, 미안하네. 말할 때마다 되게 긴장해서. 아, 자, 그러면요. 막상 닥쳐서 영어를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근데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 살면요. 영어를 좀 하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물건을 살수 있으면 교민들이 영어를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거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속마음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찜찜함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그냥 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끔, 가끔 놀러 오면 친구들이 얘기하죠. 뭐 10년 살다가,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왔어요. 10년 살다 온 교민 친구한테 여러분들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영어 겁나 잘하잖아. 이거예요. 뭐, 한 2년 살다 와도요, 야, 이게 영어 좀 잘하겠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10년 살다 왔으면 그냥 당연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자, 교민들 중에 영어를, 영어로 토론을 할수 있는 교민이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건, 제가 이제 경영학자인데,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고 경영학자인데, 제가 이걸 2차, 2차 자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한번 뽑아봤어요.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없으면 연구를 했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좀 독서 모임 같네요. 네, 맞아요. 독서 모임이 이렇게 운치 있는, 아, 진짜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자, 제가 2% 나오더라고요. 2%만 영어를 할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돈벌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제가 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치를 잡으면 5%더라고요. 그러니까 2에서 5%만 영어 잘하고요. 95%의 교민.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잠깐 미국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외국에서 영주권 이상을 받고 살고 있는 그 나라 국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95%는 영어를 못한 채로 계속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키워드는 바로 요거예요 이해예요, 이해. 자, 이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지만, 저연후 독서 모임인줄 알고 공부 쪽으로 맞췄다 그랬어요. 한번 공부를 살짝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재밌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